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카드는 바로 비트윈더 라인 인데요 굉장히 어, 심플하죠? 제가 쉬는 기간 동안에 디자인 공부를 했느냐? 네, 그거는 아닙니다만 지금 바로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케이스를 보면요 어, 일단 앞부분에 이렇게 비트윈더 라인스라고 써져 있고 뭐 이렇게 직선 두개와 뭐 사선으로 이어져 있고 스트라이프 패턴이 있다 그렇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아는 척하고 그렇게 말씀드려 본 거고요 여기 옆면에 보시면은 또 이런 비트윈더 라인스 써져 있죠 이게 무슨 의미냐 바로 어, 행간의 의미 즉 암묵적인 메시지입니다 라는 뜻인데요 이건 역시도 홈페이지에 나와 있었습니다 1인값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선 사이에 비트윈더 라인스 라는 글이 있잖아요 위에는 또 비트윈더 라인스 이게 절반이 잘려 있고 밑에도 잘려 있고 네, 확실히 닉 값하는 그런 카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면에 보시면은 또뭐 이래저래 카드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어, 이 카드가 탄생하게 된 그런 탄생배경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볼 것은 이제 카드 안에 있는 디자인인데 이 디자인을 말씀드리기 전에 어, 이렇게 4장을 특전으로 주는데 저는 이 조커 두개가 디자인이 똑같은 거랑 이 에이스 4장이 하나에 다 모아져 있는 이 카드 하나랑 이 더블 백 예, 그냥 다 마음에 듭니다 실제로 제가 마술을 하면서 느낀 건데 이런 기미 카드 하나가 있어도 굉장히 마술할 때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그 가능성이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좋았고요. 자, 블론으로 돌아와서 자이 디자인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앞면을 보시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선 사이에 이렇게 그 모든 문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원래 이제 스페이드라면 여기 위에 이렇게 또 있어야 돼요. 뾰족뾰족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다 잘라버렸어요. 네, 진짜 선 사이에 모든 걸 보여주겠다 굉장히 심플하고요 어, 제가 이거 보다가 느낀 건데 이게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 스프레드를 하면 이렇게 선이 또 생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또이 디자인이 어떻게 패닝을 하느냐 어떻게 스프레드를 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진다는 것이겠죠 자첫 번째로는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패닝을 했을 때입니다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나타나게 되는데요자 이번엔 반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아까랑은 디자인이 전혀 달라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 드래곤 덱을 보는 것 같아요 어떤 쪽으로 패닝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나타나고 사라지는 그런 거를 보실 수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프레드도 이렇게 하면 은 중간에 선이 하나 있고 위에 선이 하나 생기는데요 또 반대로 하면은 또 아래에 선이 생기고 중간에 선이 또 하나 생기게 됩니다 선들로 이루어져 있는 디자인은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재질입니다 이 카드는 에어쿠션 피니시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카드를 처음 샀을 때어 괜찮다 라고 생각했다가 조금 지나니까 좀 떡이 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어좀 별로인가 라고 생각했다가 카드를 또 풀어주고 나니까 괜찮은 그런 카드였던 것 같습니다 마술을 할때 핸들링에 굉장히 많이 신경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카드는 핸들링보다도 카드 자체에 시선을 두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신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